이번하게 차는 점을 도끼 거로, 이번에 Let's go! 티라맨 가자, 가자, 가 n 가자! 티라맨, o 라피 티라맨, 가자, 티라 가자, 티 o 맨 가자, 티라맨, 가자, 티라맨, 가자, 티라 d y b o y 맨가 o 티라맨, 가자, 티라맨, 가자, y 라 집중하게 만드는 자기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 어떤 비트는 상관없다 약간 이런 느낌?